이렇게 피가. 알았어, <웃음> 아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잘 잤어. 잘 자고 일어났어. 아, 고르니끼 쫄지는 거야. 근데, 쌀이야피 받아요. 일어나. 피바다야 피바다 어? 나이가 닦게 일어나 괜찮아 엄마 아빠가 방수를 바꿨거든 이불을 껴응 나와 나와 여 닦게 나도. 자자 나가세요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나가라고 나자라고 닦을거나요 나가세요 나 가세요 저기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시라니까요으 진짜 씨 엄마 열심히 전요 헷갈리기 지금 잠깐만요 이게 바로 강아지 팬티인데요 어, 이렇게 고무줄로 해서 끌수 있고 여기 꼬리 나오는 부분과 여기 다리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망이 있기 때문에 팬티라이너로 써서 이제 붙이면 이제 꽃도장 찍을 때도 이렇게 관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책 나갈 때만 하고 집에서는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집에서 쓰면 조금 어,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뭔줄 알고. 야! 뭐? 애기들, 갑시다!